이렇게 일봉의 일목균형표 개선을 좀 봐야 됩니다. 자, 18,200, 그렇죠? 18,200의 일목균형표 일봉의 전환선. 여기 여기를 돌파해야지 바로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준선. 기준선이 16,500선인데 16,500선 딱 찍고 올라온 모습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500에서 극적으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까지는 아직까지 는 꺾이지 않았다 예. 근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시 단기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전환선 이탈 기준선 찍고 다시 전환선 리테스트 재차 15,0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한국비는 넘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좀 기원했었던 움직임 그냥 바로 18,200까지 어,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예, 17,200에 대한 지지선 깨고 16,500까지 갔다가 예, 두번 확인하고 지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17,300 정도 되는 요 저항선 그렇죠? 여기 넘는 게 포인트인데 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드앤숄더 비슷한 단기 추세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어, 대략적인 어, 목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 다행히도 한 18,500 정도 됐네요 예.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가 어, 단기 추세를 어, 좀 반전할 수 있는 단기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예, 기준점, 목선이 만들어졌고요 그 목선 자체는 17,500, 어, 이런 선, 17,500, 4백 0 예. 그러면서 17,500이나 17,400 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회드앤 예, 숄더 패턴 목표가를 볼수 있는 가격은 대략적인 어, 18,250에서 18,500 정도 도미넌스 차트가 다행히도 다행히도 64선에서 어, 다시 조금 어, 진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알트가, 알트가 어제 좀 출혈이 심했습니다. 어, 심했어요. 알트가 좀 출혈이 심하면서 비트에서도 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도 하락하면서 비트에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네, 그것보다 더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 생겨나면서 어, 알트에서 더큰그가치하락과 어, 자본 유출이 만들어졌다 어 근데 이제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한숨 돌리기 시작하면서 어 자금이 트 도미너스가 알트 쪽으로 조금, 조금은 조금 쏠린 모습 그래서 비트에서 자금이 어좀 빠져나갔다 라고 보기에는 음, 그쵸.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로 어, 알트로 조금이나마 어, 좀 회복을 한 모습 그래서 리플이 좀 강한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리플이 어제 한 20% 가까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네, 몇몇 개 알트들은 지금 빨간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 어제 좀 비트의 가,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어, 자금원 유출이 조금 음, 가파르게 만들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좀 어느 정도 비트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하락세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도미노스도 회복하면서 알트에서 빠져나갔던 자본 유출 그 움직임이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도미노스 차트를 통해서 어, 조금 볼수 있었던 사실이고요 어 도미노스는 꾸준히 어, 알트 쪽에서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비트에서 자본 유 그러니까 비트에서 도미노스 점유율이 내려가는 모습은 알트에서 어, 자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좀 해석을 할수있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1번 쳐주세요 1번 자, 여러분들 막상 이거 치고 나면은 되게 약간 현타 오실 겁니다 네, 약간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네. 자 18,500 보내고 싶으면 1번 자 채팅창에 아주 아, 참여가 아주 네. 자1분봉을 한번 실제로 그게 우리의 여러분들의 염원이 반영이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보내고 싶으면 1번 쳐주시는데 아직까지 1분 봉에서 반영 안 돼요 좀더 네, 한번 한 번만 한 번만 치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계속 여러 번 쳐도 됩니다. 여러 번 쳐도 돼요. 그래서 변곡 변곡일이 대략적으로 어, 요 부근에 뭉쳐져 있다. 네, 그리고 그 c m 이 만기 어, 그 날짜도 겹쳐있기 때문에 어, 다음 변곡 예정되어 있는 날짜가 11월 19일이고요. 어, 그리고 변곡 변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변곡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변곡이 있고요 그리고 강화변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강화변곡, 전환 변곡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강화는 말 그대로 기존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변곡 지점 맞아서 기존 추세가 강화되는 거예요 전환 변곡은 반대죠 전환 변곡은 기존의 상승 추세 에 가다가 전환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곡 지점은 위든아래든 어쨌든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지는 그 날. 날짜 또는 그 기간, 고 어, 그 지점을 말하는 건데 어, 대략적인 비율은 강화변곡이랑 전환변곡이랑 뭐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전환변곡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요 네. 전환변곡의 가능성을 6 정도로 보고요 강화변곡은 4 정도 봅니다 여기에서 뭐 6에서 7 정도 보고 4에서 3 정도 가능성이 60% 70%, 60%, 70 정도 되는 거고 강화변곡은 4에서 30%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 매물대 쌓아 나가면서 쌓아 나가면서 변곡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회복했다가 다시 18,200에서 500 같은 주요 저항선들 있죠 여기서 저항받으면서 네, 큰 파동의 그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가능성을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오천까지 가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라 하면 은 11월 29일에서 전환 변곡 맞아서 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끔찍하죠. 아, 올한세달 전부터 네, 세달 전부터 이제 제 실제 돈 투자해서 네, 제돈 넣고 크립토닷컴 스테이킹 했죠. 크리 o c o m 스테이킹 했습니다 스테이킹하면서 이제 그 카드 발급 때문에 시야로 스테이킹 해놨죠 카드 발급 때문에 근데 스테이킹하고 카드 발급 하려고 했더니 네, 한국에 카드 발급 막혔죠 그래서 지금 카드 발급은 못하고 시야로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141도 네, 과연 저크리 o c o m 스테이킹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 개를 스테이킹 했는데 만개 스티킹 했는데 그때 당시에 크립토닷컴 가격이 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200만원 정도 원화 가치로 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치가 제 핸드폰으로 한번 볼게요 연결이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200만원 정도니까 아 달러로 한한 한 1800불 정도 됐을 겁니다 1800불 정도 1,800불 정도 자, 지금 가치는 과연 <웃음>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보여요 네 636불이 됐습니다 636불 네. 1,800불이 636불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은 3, 3분의 1 투막 정도 되나요 네. 그쵸 거의 3분의 1 투막이네요 3분의 1, 3분의 1 투막이 났습니다 네 3분의 1 투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크리터더닷컴 스테이킹 결과 어. 근데 저는 타이밍이 좀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200원은 저 고점이었는데 제가 그 카드 발급 때문에 이제 스테이킹을 딱요 시점에 한 거죠 네. 근데 스테이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떨어져 봤자 예, 떨어져 봤자 뭐 10원까지 가는데 몇프로 가겠어 이제 올르겠지올르겠지 스테이킹 하실 분들은 예, 조금씩 눈여겨보시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나크립토터닷컴이 그러니까 원래 연수익률이 16%였는데 예, 16%였는데 이게 조금 수정이 됐어요 예, 수정이 되면서 이자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면서 이제 어떤 매물들이 막 쏟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예, 하락 모멘턴이 발생되면서 좀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스테이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스테이킹 시점이 안 좋았다 시점이 안 좋았기 때문에 1800불에서 요게 600불이 됐습니다. 3분의 1 투망 났습니다.